you m 나골라왔어요뿌려보시고 네. 이거는 손에 뿌리는 미스트. 네. 둘 중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두번 정도 손바닥에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비빈 다음에 냄새 맡고 괜찮은 걸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줄게요 어, 난 이게 더 낫네 이거, 이거 냄새 좋네 어. 터치랜드 이거 어, 한번 음 냄새 좋네 일단 쟤거요 이거 나, 나, 나. 나 주는거야? 어 고마워 고마워 이거 케이스야? <목소리> 이거 응, 뭐야 내가 케이스 꼬는 어, 케이스 어떤거에요? 아 이거 둥 부위에 여기아요 둥근 부위에 여기 어머, 이거 친구들 한 번씩 뿌려주면되게좋아 하겠다. 아, 신세대, 네? 이렇게 가방 속에 쑥넣어 n g s o k i s s u n 친구들 만나서 한 번씩 뿌려줘야 되겠다. 응. 쏙 들어. 응. 이렇게 쏙 s 어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이엇일까 방향제인가 뭐 이러면서 이거 궁금해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웃음> in a hundred lifetimes in And we will When the sky turns black And he comes back Riding on the clouds Every day And every moment Every breath we take We choose you